박쥐 다이어리 아! 변북? 맞네 변북님이네 오 아, 제작품중 제일 잘만듦 제작품중 가장 오래걸림 <웃음> 와!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얘도 괜찮았는데 이런 그림체도 뭐가 귀여웠나요아 근데 다 약간 댕청하게 생겨서 귀여웠어 약간 원? 원? 원? 얘이 박쥐 이렇게 생겨 좀 귀엽긴 하더라 응 음. 약간 땡총 땡총하게 생긴 거. 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